ISTJ는 상대의 애정표현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있습니다. 애정표현이 서투른 ISTJ는 상대의 애정표현을 하나씩 기억, 저장해둡니다. 이렇게 애정표현하는 방식을 쌓아놓고 나중에 언젠가 ISTJ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ISTJ에게 꽃에 물을 주듯 애정표현을 자주 해주면 ISTJ는 그 당시에는 뚝딱거려도 조금씩 내면적인 성장을 이뤄냅니다. 단, 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. 바로 상대의 알잘 닦갈센 한 애정표현입니다. ISJ는 알아서 잘, 딱, 깔끔하고 센스 있는 애정표현을 선호합니다. 만약 상대방이 밑도 끝도 없이 애정표현하고 사랑을 갈구하면 ISJ는 t 그들의 바운더리 성명문을 닫고 고슴도치처럼 잔뜩 경계할 것입니다. 따라서 애정표현할 때는 부담스럽지 않게 가볍게 시작한 후 서서히 표현 페이스로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. y i y n g San Yu Tong Hai S <laughs> T J o n y Hai Hong Yin Shin Go Hashi Yu B One Hai Nada S T J World Membership Haidi Hashi Mayen Secret Ji y n g San Bonding Dun Fan y i y n g San V Log A S M Ar Dun Total n e k o j i Benefit Yu New Liul Su It Sub Nada U c h u k San Dan Card l u l Click Haidi Haju Se y o